생계지역은 열차 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, 인산부 실체어 학습. 이번 역은 용계, 용계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영진 직업전문학교 쪽으로 발송되는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브랜드 어벤스 용계, 용계.